네, 저는 2009년 하나포스 닷컴 웹툰 코너에서 만화가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15년 정도 만화가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스튜디오 3 6 5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365는 이제 365라는 그 날짜 1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온도에서 출발을 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작가들과 창작자들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설립된 회사입니다. 조금 보통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톱니바퀴처럼 취급하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인간다운 회사를 만들어보고자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최대한 그 신념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모제작사에 이제 이사로 취임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어 제가 생각하는 회사 운영 방식하고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곧바로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의지, 서로 의지하고 같이 튼튼하게 진행할 이제 제작을 해, 해나갈 수 있는 팀원들을 많이 앞으로도 계속 모으고 있고요. 어이 회사가 조금 잘 되면 조금 시장의 변화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 중입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진행을 해놓고 나서 이제 서비스가 모든 작품이 다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 저작물로 회사 법인 자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지만 법인과 창작자가. 따로 이제 서비스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하나를 더 쓰거든요.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급여 이상의 추가로 스위쉐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플러스 유료 수입이라고 하죠. 음 지금은 웹툰 각가 개인 1인 시스템에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이 이렇게 분배되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조금 바꿔먹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은 회사, 저희 스튜디오 규모를 계속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의지가 있는 창작자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까지 직접 유통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해외 시장까지 직접 유통을 할수 있는 어, 길을 지금 어느 정도는 열어뒀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커지려면 독자분들께서도 이제 콘텐츠를 감상하실 때 어, 정당한 루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불법 루트는 불법이라는 게 법을 어기는 거라서 어, 조금 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한 루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